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계란 많이 드시죠? 사실 계란이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고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긴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는 라 겁니다. 그래서 과거부터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.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.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에는 요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또몇 가지 연구들이 나오면서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.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란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계란을 드신다면 몇개 정도 드시면 좋은 건지 말씀을 드리고요. 또 그와 함께 건강하게 계란을 고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계란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겁니다. 호주에서 연구된 논문인데요. AJCN, 즉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2015년에 실린 논문입니다. 약 14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.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당뇨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. 그분들을 반으로 나눠서요. 한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식사를 시키셨고 다, 나머지 한 그룹은요. 계란을 2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먹게끔 했습니다. 3개월을 지켜보고 나서 이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본 방법입니다.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. 계란을 2개 추가로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는 콜레스테롤 상승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계란을 먹어도요 콜레스테롤을 별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참 듣기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또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던 분들이 계란 두개 정도 추가하는 것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많이 안 먹던 사람들이 계란 두개를 먹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가담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계란을 먹어도 어,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연구를 또 뒷받침해주는 많은 또 가설들이 있는데요.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으로 먹는 영향이 바로 20% 밖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80%는 간과 같은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요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에서 2019년 1월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계란이라든가 뭐 새우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과거에는 먹지 말라고 많이 자제했지만 지금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2019년 3월에 달 조금 비관적인 또 다른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자마에 실린 논문인데요. 자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믿을만한 저널입니다. 자 여기에서는 요약 2만 9천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17년간 관찰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, 즉 콜레스테롤 양으로 따지면 은 300mg 이상을 더 먹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과 질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사망률을 18%까지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조금 실망스럽죠?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사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논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. 결론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보면 이겁니다. 첫 번째,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.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, 뭐 계란이라든가 새우 같은 음식들을 일부러 안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 계란에 들어있는 너무 많은 영양소들이 있고 또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분을 들 주의하셔야 되냐 심장병의 어, 경험이 있거나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지혈증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그렇다면 은 계란을 좀 드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란으로 오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영양소들, 많은 비타민들,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든가 그 성분들이 너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렇다면 계란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느냐?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. 그 코너티켓 대학의 영양학과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. 하루에 3개 정도 계란을 꾸준하게 먹었더니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LDL은 떨어졌다는 라 얘기를 할 정도로 3개까지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영국 국립보건국에서는요. 권고되는 한도가 없다고 라 얘기할 정도로 계란을 많이 먹어도 좋다는 얘기를 한 정도입니다.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에서는요. 일주일에 12개까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또 호주에서 국립심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 일주일에 한 6개에서 7개까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누구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따져보면 하루에 2개 정도는 건강한 사람이라면별 문제가 없다. 조금 더 많이, 3개, 4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자, 계란, 평상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걱정 말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어떤 계란을 고르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 계란의 종류가 네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반 계란입니다. 일반적으로 곡식을 먹으면서 암탉을 기르는 경우고요. 두 번째는 유기농 계란입니다. 이 곡식에 유기농 곡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초지 계란입니다. 자유롭게 풀어놓고요. 식물도 먹고 곤충도 먹으면서 자연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어, 암탉이 낳는 그런 계란이죠. 마지막 네 번째는요. 오메가3 함량을 좀 증가시킨 계란입니다. 자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계란은 어떤 계란일까요? 바로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, 목초지 계란이 가장 건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목초지 계란 속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. 특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물과 곤충들을 먹고 자란 그러한 닭들은요.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한 계란을 갖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계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사실 어, 계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. 또 계란을 많이 먹어야 되나 적게 먹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또 노른자를 떼고 먹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으시고 건강한 분이시라면 어, 걱정 말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건강한 계란 잘 드셔서 또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